부동산시장 거래 절벽을 막고 있는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. 역대 최장 하락기간 37주에도 근접했다. 세종시 영향을 받는 대전은 올해 역대급 입주 물량 9900여 세대 이 더해지면서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접어든 분위기다.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둘째 주 14일 기준 세종시 아파트 매매 가격은 마이너스 0.13%를 기록해 30주 연속 하락했다. 2021년 7월 26일부터 내린 아파트 값은 이 기간 마이너스 4.75% 떨어졌다. 세종시 최장 하락은 2018년 12월 24일부터 2019년 9월 2일까지로 당시 마이너스 3.77% 하락했다. 이번 하락 분위기는 역대 최장인 37주와 비교해 하락기간은 짧지만 내림폭 마이너스 0.98%은 포인트 더욱 확대됐다 세종시는 2020년만 해도 전국 부동산 매매가를 주도했다 당시 행정수도 이전설의 날개를 달고 한해 아파트 값이 44.93% 급등하면서 전국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이후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다 집값 상승에 따른 피로감 과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집값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. 이 기간 전국 아파트 가격은 상승 또는 보합을 이뤘지만 세종은 매주 평균 마이너스 0.26% 내렸다. 올해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마이너스 1.46% 하락했다. 1월 3일 마이너스 0.41%를 시작으로 10일 마이너스 0.28% 17일 마이너스 0.2% 24일 마이너스 0.19% 31일 마이너스 0.13% 2월 7일 마이너스 0.10% 내렸다. 하락폭이 줄어드는 듯 보였으나 이번 주 마이너스 0.13% 다시 내림세가 커졌다. 신규 입주 물량과 거래 활동 위축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돼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국부동산원은 분석했다. 대전 아파트 가격은 올해 들어 하락 전환되는 등 7주 연속 약세를 기록했다. 14일 기준 마이너스 0.06%로 하락했다. 서구와 유성구의 내림폭이 컸다. 서구는 마이너스 0.09% 유성구는 마이너스 0.07%로 중구 마이너스 0.04% 대 덕구 마이너스 0.01% 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. 동구는 보합 0.00% 을 이뤘다. 올해 대전 아파트 값은 마이너스 0.26% 내렸다. 특히 세종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유성구가 마이너스 0.46%로 하락폭이 가장 컸고 이어서구 마이너스 0.44% 중구 마이너스 0.26% 대덕구 마이너스 0.02%가 뒤를 이었다. 대전에선 유일하게 동구 0.30%만 상승했다. 전국아파트 전셋값은 계절적 비수기가 겹치면서 약 2년 6개월 만에 하락 전환됐다. 2월 2주 전국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.01% 떨어졌다. 2019년 8월 4주 이후 처음 하락이다. 시도별로는 세종이 마이너스 0.20%로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이어 대구 마이너스 0.09% 인천 마이너스 0.06% 대전 마이너스 0.05% 경기 마이너스 0.04% 서울 마이너스 0.03% 울산 마이너스 0.01%